네, 어, 로직 단축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실질적으로 커맨드키, 옵션키, 시프트키 써가지고 하는 에디팅은한두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까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너무 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전반적으로 A부터 G까지야 이런 게 있구나 해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단축키 설명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가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마우스를 보면, 마우스 휠 포인트를 이제 스포트라이트로 해놓고, 양 옆을 이렇게 데스크탑 보기로 해놨어요.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양쪽을 누르면,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쑥 빠지죠. 커맨드 M을 안 하더라도, 그리고 커맨드 스페이스를 눌러서 스포트라이트를 볼 수도 있지만, 마우스 휠 포인트 한번 눌러서, 이렇게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축키도 어, 어떤 게 있다라는 건 정도만 알면 쉽게 이제 작업하는데 있어서 어, 시간 절약과 그리고 또 익숙한 툴로 어, 내 것으로 가져가야 쉽게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로직을 띄어서 A를 보면 이렇게 오토메이션 볼륨 조절을 해 놓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는 여기 보시면 스마트 컨트롤 이라고 되어 있죠 노브 컨트롤 그래서 B를 누르게 되면 이 트랙 첫 번째 트랙에 해당하는 노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 트랙을 보면 노브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사운드 디자인을 할수 있는 거고요. C는 Cycle.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끄게 되면, 아, 노란색이 없어졌죠? 커맨드 A를 누르고 U를 하게 되면 전체 로케이터를 구간을 해서 나중에 익스포트 하거나 바운스를 할때 이렇게 뜨면 되고 아, D는 QBS의 풀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 같은 것들 관리를 할수 있는 거고, E는 실질적으로 에디트, 오디오 에디트 하거나, 뭐, 미디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이렇게 E를 눌러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F는 브라우저 창이라서, 뭐, 파일 같은 거, 내가 뭐, 어디에서 가져와서 쓸수 있고, 는 어떤 라이브러리 샘플이 있다.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오렌지 마커는 G를 누르게 되면 마커 트랙이 보이고. 그릭하하면 이제 오렌지 먼트라고 해서 오렌지 먼트까지 짤 수가 있어요. G로 해서 숨길 수가 있고 F는 아 F를 한다. G까지 있고 H는 H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보컬부터 쭉 보컬까지 예, H를 누르면 이렇게 안 보이게끔 숨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좀 간단하게만 보고 싶을 때는 H 사용하면 뭐 유용하게 볼수 있겠고 음, 중요한 게 여기 채널 스트립 같은 정보들 인스펙터 창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보이게 온오프 할 수도 있습니다 리전 합치기 같은거는 J 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J 누르면 합쳐지죠 같은 선상 트랙에서 같은 선상 있는거 J 누르면 컨솔리데이트 기능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메트로놈 클릭은 여기 이렇게 마우스로 할수 있지만 K로 누르게 되면 메트로놈 끄고 키기 가능하고요 루프도 여기 보시면 L 누르게 되면 루핑되는 거볼수 있겠고, M은 뮤트예요 그래서, 뭐, 여기 부분, 뮤트. 다음 트랙도 뮤트. 이렇게 해서, 뮤트를 해서 소리를 끌 수도 있습니다. N은 스코어 에디, 에스코 네, 에디터로 해가서, 이렇게, 악보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애플 룹스는 O. 그래서, 뭐, 미디라든지, 오디오, 로직에서 제공하는 샘플 라이브러리 쓸수 있겠고. 그 다음에, P는 아까 E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렇게, E가 이렇게 에디터 창이 나왔는데, P 눌러도 이렇게 피아노 롤, 해서 이벤트들 수정하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Quantize는 이벤트들, 어 그리드에 맞게 정리해 주는 거고 R은 레코드 버튼 그리고 솔로는 이렇게 채널을 이 트랙만 듣고 싶다 했을 때 S 눌러서 솔로 하면 되는데 다음 트랙도 누르게 되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끄고 끄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S를 누르고 다음 트랙 갈때 옵션 키를 누르고 이동해도 이렇게 한 트랙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은 T는 에디팅 에디팅 할수 있겠고 U는 로케이터 만약에 요리전만 구간 반복을 하거나 듣고 싶다이때 U로 하면 은요 구간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V는 플러그인 창인데 만약에 여기서 V를 누르면 어, 채널이 이렇게 체인이 안 묶여있으면 다음 트랙으로 갈때 어, 가상 악기가 안 나와요. 근데 나오게 하려면 체인을 묶어 놓으면 다음 트랙으로 갈때 이렇게,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쓸수 있겠고 그리고 V를 누르면 온오프도 할 수가 있습니다. X는 믹서 창 나오는데 믹서 창을 이제 모니터 하나로 쓰는 분들은 이렇게 쓰면 되지만 만약에 듀얼 모니터다 커맨드 2 e 누르면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X 이렇게 사용하면 믹서 창 되고 Y는 라이브러리 창이라서 이렇게 아키 같은 거. 악기 선택해서 사용할 을수 있겠고 G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줌 해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 거는 단축키 같은 거 알아봤는데 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키들에 대해서 어, 조금 이제 들어가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